스탠딩, 베스입니다 오늘은 팀포2 자막 추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전에 팀포2의 자막을 추가하는 법을 알린 영상이 있는지 봅시다. 팀포2 한글 자막. 으아! 이 자막이 아니에요. 눈치 좋으신 분들이라면 생방송 제 팀포2 화면에서 한글 자막이 뜨는 걸 아셨을 것입니다. 오늘 전이 자막을 공유하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설치 방법을 원하시는 분은 3분 55초로 먼저 가주세요. 자, 팀포트 자막은 벨벳게임 시리즈인 핫프라이프, 레프트 포데드, 포탈처럼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메인메뉴에서 개발자 커멘터리 보기에서 맵을 탐방하다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자막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만, 팀포트는 대사가 없어도 플레이가 가능할 뿐더러 자막을 추가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인게임에서는 각병과들이 떠들어도 자막으로 추가가 되어 있지 않죠. 뭐... 추가가 되어 있으면 더 어지럽기만 할것 같네요. 하지만, 대사로 선별되어 있는 것들을 자막으로 표시해서 좀더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변에 스파이가 있다고 외치는 아군의 음성을 확실하게 알려주어서 주변을 들어볼수 있게 하고 스파이가 병수를 던질 때 던져 하다고 알려준다든가 그 병수에 맞은 스파이가 소리 지는걸 알려줘서 주변에 스파이가 있으면 알려준다든가 메딕게우버가다 찾을 때 아군의 대사로 정매직 혹은 아군 메 매직 우버가차이점에 상기시켜준다든가 누가 발생된 이후에 힘난 시간을 계산해준다든가 뜨는 소리로 피치인지 유가 우버인지 도는 지던가캘퍼에서 누가 방금 나었는지 알려준다든가 주변에서 해리가 언가를 먹는 것을 알려준다든가 조제가 카미카토 말는 이 모든 것을 자막을 설치함으로 다누릴수 있습니다. 와 너무 사기잖아 자 제자 이 자막의 본 버전은 클로버 비디오의 영어 버전 클로스 캡션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유저들 중에서 이 자막을 쓰는 사람이 거의 없을 뿐더러 한글로 되어 있지 않으니 가독성이 떨어져서 플레이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코멘터리 맵 탐방처럼 팀4내에도 한글 자막이 가능함을 알수 있었죠. 그래서 전 이미 있는 자막 파일을 열어서 한글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번역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게임 내에 적용시키는 것이 난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글화를 위해 이미 벨브가 손을 놓아버린 이 프로그램을 다시 찾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유저가 만든 자막 변환 런처가 있더군요. 자막 런처까지 받아서 온갖 개짓거리를 다하고서야 깨달았습니다. 이미 이 파일은 4년 전에 나와서 현재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요. <웃음> 그래서 이 자막의 제작자인 클로버 비디오를 자막이 나온지 5년만에 즉 이제는 자막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지도 못하는 팀포를 저분 분께 찾아가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아무튼 명령어를 다루는 컴퓨터 창까지 바뀐 상태에서 결국엔 해결책을 얻어서 변환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 이 자막 변환에 도움을 주시고 영어 자막을 제작한 클로버 비디아에게 감사의 말씀 한마디씩만 전해주세요. 물론 저한테도요. 설치 방법 설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영상 아래에 있는 설명란을 봐주세요. 설명란에 올려 놓은 링크로 가시면 오토를 기다리셨다가 넘어가시면 미디어 파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베스트 캡션을 받아주세요. 파일을 받은 후에 압축을 풀어보시면 적용 방법과 TF 폴더가 있을 것입니다. 주의! 간단 설치 방법과 일반 설치 방법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설치하세요. 컴픽을 쓰시고 계시거나 팀포를 설치한 폴더 tf.cfg 폴더에서 autoexec.com픽 파일이 있다면 일반 설치를 권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냥 간단 설치 방법을 따라주세요. 간단 설치 방법 앞쪽을 풀어서 나오는 tf 폴더를 팀포가 설치된 폴더에다가 그저 옮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끝입니다. 아주 쉽죠? 와 진짜 이거하고도 물어보면 내 때릴거다. 일반 설치 과정은 복잡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려운 곳은 없습니다. 설명란에 있는 글자를 복사 후 여러분의 컴팩 파일을 메모장으로 여신 후에 엔터 몇번 치시고 붙여넣어 주세요. 자그 다음은 커스텀 폴더에 있는 벨스 캡션 폴더를 팀프 폴더의 커스텀 폴더에 넣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한글 자막을 얻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벨스님! 전 자막이 아래에 뜨는데요? 어떻게 베스임처럼 오른쪽이 뜨게 하죠? 그건 저와 같은 어드를 쓰시면 됩니다. 제가 쓰는 어드는 이브워드입니다. 이브워드가 뭐죠? 어떻게 설치해요? 네 그건 바로